그래도 지금만 한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 지금 한 번! 지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또또또한번그 순간에야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한 번들로 몸무게는 변하는 거야 야 뛰어 나 핸드폰. 근데 왜 좋아하는데? 그러니까 사람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. 인생의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.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. 그래서 네 인생은 총 냐? 자기 값어치 할값쌤에기는이 호구 새끼야. 어! 공부? 너가 다 원양어선? 그렇게 시작하면 돼. 필요한 건 뭐든 다할 거야. 내 인생의 가치를 니가 정하지마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건다 이루면 살거야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워. 버티고 버텨어 내 꿈은 더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안녕하십니까 단반입니다 어서오십시오